어, 천일입니다. 음, 잘들 보내시죠? 오랜만, <웃음> 오랜만 같아요. 그죠? 어, 아, 저번주는, 그, 뭐야, 그 구단을 하고, 응? 음 여러분들이 많이 못 만나고. 그래도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저기 했는데. 자, 오늘은, 그, 음역으로. 아, 3월 23일, 경호일이고 양력으로는면양력은좀불러줘 5월 12일이네 <웃음> 자, 에, 금일, 요 경호일 지금 시간이 4시 한한 한 30분 됐나? 새벽 어,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어,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음, 보여주게 하고, 실력일전에 인사 올리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어, 이 영상, 전, 전편, 그 전편, 내림꽃, 그 상편, 하편 나눠서, 상편에는 그 조상공수, 하편에는, 어, 그 제자, 무당하려고 하는, 무당을 해야 되는 그 아이의 어떤, 그, 접신 과정. 그거를 이제 영상을 해서 올렸어요. 오늘 얘기는 그 듣니 얘기. 이를테 뭐, 비하인드 스토리? 딥프이 얘기?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할까 합니다. 내림꽃을 하는 이유. 그 목적, 그왜 무당을 해야 되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을 나니까, 내가 살을 요구하다 보니까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여러분들 그쪽기 우리가 공부하잖아, 공부, 공부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잖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어? 그래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을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여는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당하는 거. 그거 아니지. 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당을 해. 나를 위해서. 내가 오래 살고, 응?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러려니까 무당도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지가 없는 거지. 음. 아, 이게 이, 이 종이. 그 여러분들의 그굿 영상을, 전일이 그, 저그 이번에 영상 올라간 거 내린 굿. 그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 천일이 적어서 신령님께 여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누군가, 그거를 필기해가지고, 이걸 가져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상에는 그게 가려져서 안 나와요. 천일이 막 띠띠 서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시는 분들을 천일이 다몇대죠 누구누구 어쩌다 기억을 못해요. 천일이가 머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또 반면 그걸 기억,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적어갖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 무장들을 기존 무장들은 구슬하다가 누가 실렸어. 아이고 내 네, 어서 오세요. 야, 야 누가 왔대요 빨리 적어 적어 잊어먹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저기는 천일히 그렇게 안 해요. 이 천일은 내림 구슬하기 전에 실령이 좀여줘요 여쭤가지고다 찾아 응? 친가에 몇대 두고 외가에 몇대 주고 할아버지 두고 할머니 두고 동자 손이 다 찾아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보이죠? 쭉쭉쭉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봐요 응? 음. 그래서 이거를 놓고 무당하고자 하는 아이가 딱 실렸을 때 접신됐을 때그 신이 오시는 신인지, 가야 될 신인지, 누군지, 그거 판별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것서 응? 그래서, 그내림굿에 천일이 <웃음> 이걸 기준에서 놓고, 얘기라고 물어, 묻다 보니,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가라, 마라. 이거를 삼는 거예요. 오늘 종이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으려면 고질러 들고 나왔어요. 응? <웃음> 아 어, 내림굿을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이 전에 이 상편 조상공수 해가지고 딱그 그 뭐야 그 글자를 뽑았는데 영상 내림굿을 하는 장면 일반 굿을 할때 내림굿 내림 이번 이번 굿 영상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오시는 신명이 있어요. 신으로서 명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1번 두 번째는 명패는 없어 다시 말해서 사법고시나 이런 처음에 합격은 못했어 하지만 선신이란 말이지 자선을 두고 시려고 하는 선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응? 1번 명패를 가지고 신으로서 자선을 지하먹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부류가 1번 2번은 나쁜 신이 아니야 못 가고 떠드는 신이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신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 합격을 못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나 두어 와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손을 재자 삼아서 내려올 적이는 아직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자손한테못 들어와가지고 공수를 못 주냐? 아니 공수 줘요. 그런 분들이 계셔. 또세 번째. 이양반들은 가야 돼, 응? 가야 돼. 떠드는 떠드는 귀신들, 떠드는 조상들. 그세 번째, 네 번째 뭐가 있을까? 소리 했잖아. 그 굿땅 주변이나 이런데 놀린게그 잡기, 떠들이 귀신들 안타했잖아 그러니까 크게는 요네기 분류로 봤을 때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어, 내가 네 할아버지야, 네 할머니야 하고 나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실릴 수가 있어. 그렇게 봤을 때 당신이 아직 명패는 못 받았어. 근데 자손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두 번째, 어. 막 야, 야 나도 있잖아 명패 가지 왔거든. 명패도 없는데, 우리 말로 공갈치는 거죠. 그런 것 저런 것을 기준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일인 같은 경우는 판, 판결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유 나오셔 요 할머니 할머니 이제 오실때 안됐잖아요 하고 열애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부당에 떠돌이 귀신이 아이고 저놈을 짓고서 지금 부단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신도를 좀 해야겠네 되 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꼼갈치는 경우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다 잡아줘야 되냐 신 선생이 잡아줘야 돼요. 신선생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들이 오시는데, 제자문에 실려가지고, 응? 실려가지고, 그꼭 명패를 가지고 오신 분만 실려서 공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조상, 조상신 중에도 말씀드렸죠? 선신은 선신인데 나름 명패가 없단 말이야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 그런 분들 잠깐 오셔가지고 공수 주고 갈 수가 있어요 응? 공수 자기 자선을 위해서 야 우리 자선아 앞으로 좀 잘해봐 응? 기대된다 이런식으로 아셨죠 꼭내림고달때 오시는 신명만 공수 주는 거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날 영상에 대화 내용이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그거 말해드립니다. 오시는 신이 만약에 세분아 저도 다섯 분이라고 하자고요 오시는 신명이 오시는 다섯 분이면 이 다섯 분 전체가 제자의 몸에 실려서 참막 쿵짝쿵짝쿵짝하고 안 뛰어요 이 천혜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 세상이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듯이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명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자기 자손한데 못마땅한 게 그동안 있어가지고 막 혼대고 싶은 신명님도 계시고 그게 아니면 말없이 조세하게 우리말 내성적 이런 신명님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신명님들이 그 제스, 자기 자손, 제자의 몸을 거쳐서 잠깐자깐 잠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림을 하시더라도 전부 다 공손을 내리거나 전부 다 자기 할소를 다 한다든지 전부 다 꿍짝꿍짝 뛴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뭔 말이지 아셨죠? 음.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그 천일이, 오시는 분들. 신명에도 쫓 찾아서, 했던 그 얘기 알려준 거고. 이, 이 전체적인 얘기는 이번 내리만의 경향이 아닌데 안알려졌어요 안 그것은. 왜안 알려줬냐.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거기 안, 현실에 안주할까봐. 안 알려줬어요. 이거를. 대략적으로는 이제 일이90 끝났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알려줬지만 정확하게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딱 이렇게 안 알려졌다 하는 거 이게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뒷 얘기 이거 이제 뒷 얘기예요 다른 얘기 뭐냐면 이 천일은 참 무덤덤해요 무감각해 어? 그래서 천일 영상에다 가끔 많이 얘기되는 거냐면은 우리 직기를 받는다고 해요 느낌. 느낌을 아주 세게 받는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체질들이 무당노라다기는 최상급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급이에요 왜 그러냐 신들이 살짝만 찔러서 아야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천일 같은 경우 살짝 에라 콱콱 찔러도 이게 뭐야? <웃음> 이러다 버린단 말이지 이러면 은무당노라다기는 어, 빡세요 왜 빡세냐 신들의 지기를 주는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러고 이제 본인만 개고생, 아, 개고 하는 거지. 아, 저이 이번 그, 이게, 군 날짜를 잡고 한, 그러니까 한 2주, 한 2주 동안, 한, 보름이죠? 어, 느닷없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만, 하루 이틀 버텨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먹고, 그는데 아,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기침. 응? 기침. 뭐 여기 감기가 기침 가래. 응? 아, 이 코.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약을 먹다 보니까 코하고 응? 코. 콧물, 콧물, 이 코감기 이런 건다 나았어요, 이제. 몸도 멀쩡해. 나았어. 아, 근데 새벽, 2시간 정도 되겠다. 한 4시에서 5시. 이때만 되면, 막, 그, 헛, 헛 기침. 마른 기침이라고 하죠. 마른 기침, 막,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잠을 못 자, 이제 막. 어? 잠을.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른 기침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른 가래 같은 게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천일이 담배를 피요 어, 천일이 다, 담배를 피는데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피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거나 막 천일도 죽겠는 거예요 왜 자꾸 천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 이게 시원한 건 감기가 어디 있다 이렇게 힘들까?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서울 제자가 천일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일이 그렇요 어, 이제, 선생님. 왜 했더니, 그거 혹시 이번 일하는데 그 귀신 그 좋아 아니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 야, 그냥,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얘기를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핑계 거리를 대면, 야, 핑계 안될거 하나도 없다. 핑계 가안될게 하나도 없다. 하고, 그, 서울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그렇게 그냥, 붙이지 말아라. 뭐, 실죠 그러니까. 어차피 천일도 감기 때문에 제기하고, 생각을 하고, 천일식 뭐라겠어. 막, 이표절을 그냥, 툭 쳐버리고, 대수롭자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1년 가야 뭐, 아파야 딱, 감기암 걸릴까, 막가. 이 천일, 이, 이, 이, 신체 상태가. 그러고 말았어요. 아, 근데, 젠장. 구판에, 구판에서, 이번, 그, 그, 저, 이거, 재전, 이거, 내림부 살 때, 굴딱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묵간 망자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수달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그, 공수 내리는, 그, 우리, 그, 청배부당이, 한 마리 툭던 이제 송관. 아, 씨. 저것 때문에 그랬구만 하고 천일이, 그 아, 그, 알았어. 요 천일도 아무리 짬밥이 있고, 아무리 저기 안 돼도 천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게 뭐지, 뭐지, 뭐지 하고 막 찾아 들어가면은 찾긴 찾겠다마는 그냥 무덤덤해 버리니까, 천일이 스스로가, 그냥 그, 거리적거리지 않다 보니까 무시해 버렸고, 근데, 굿판에서 그런 일이 딱, 그, 우려 빠져 죽은 조상 누군가가 딱 하나 걸탁튀나오는데전 놈의 귀신 때문에 내가 그 개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굿이 끝난 다음. <웃음> 그러면 이제 막 한, 그, 굿, 하기 전까지 한 보름 정도를 천일이 그런 개고생을 했으니, 그 후유제도 안 맞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구슬 할때 구슬기 바로 전까지도 그랬으니까 몸 상태가 한 하루 이틀 전까지는 약을 먹어도 안돼 주사 맞아도 안돼 다른 건다 괜찮은데 뭐라 그래 새벽에 막 마른 기침 나고 막깨끗거리고 이거 완전히 그저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같았어 <웃음> 아유씨 구슬 끝나고라니까 어때요 말짱한 거야 말짱해 새벽에, 날마다 잠못 자고 깨끗거리고 지랄한, 언제 그랬냐, 이 뜻이. 에 그래서 선생님 이그 서울 제자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랑 얘기할 때네가 아니 선생님, 그거 혹시 귀신적 아니에요? 막 그럴 때, 야, 그냥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 하고 얘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말이 맞더라. 응? <웃음> 그래서 웃으겠어, 이러 너, 어, 저기 무당 자질 충분하다? <웃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음. 이건 음,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천일이 웃지 새벽 이 시간만 한 4, 섯시 돼가지고 자다가 그냥 깨끗거리고 마른 기침해달라고 환장해요 아니 기침해도 뭐안 나와 속에서 근데 어제저자니까 나중에 그냥 막 간이 어? 조금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 미쳐요, 그냥 막. 어. 근데 그런 경우 옛날에 이번에 그 이번에 그 그렇게 걸려 나왔는데, 저들이 옛날 영상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자살기, 자살하는 애, 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애. 그애 때문에 막, 어, 걔 때문에 늦어덧 없이 바깥에서 돌아댕기다가 막 그렇게 보내기 전까지 고생했던 게 있다 하는 얘기를 저들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 아무튼. 그러한, 어, 재미난 얘기는 아니고, 고생스러운 얘기도 있었다. 하는 거, 그 얘기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그, 스승의 날이죠? 어, 스승의 날인데, 아, 어,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어, 제자애들이, 어,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 선생님! 해가지고, 온다고 하길래, 저번 주에 이게 왔을요때 왔으니까. 오지 마. 뭐하러 오냐 어?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쩌고 온다고 해서 내일 내려올 내 거예요 내일 내려오면 어울려서 또 좋은 시간 갖고 음,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에, 어쨌든 그 굿은 에, 오늘 전지금 얘기해 준게 있어요 무당을 하는 이유 무당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응? 그거고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신들이 오시면, 그 오시는 신만, 신명만, 제자들 실려서 공수를 내리냐? 아니라는 거. 그 조상신 중에, 선신, 좋은 신이지만, 아직 명패가 없는 그분들도 오셔서 공수를 내린다는 거. 물론, 가야 될 귀신도 공수 내릴 수, 늘려서 몸에 실려서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야 될 신을 갖다가 신명이라고 모셔서도 돼, 야안 된다는 거지 또 명패가 없는 일반 조상신 그 양반들이 야 나도 모셔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오로지 명패가 있는 시험에 합격한 그러한 신들만 모셔서 자정을 시켜드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신선생 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신선생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있어야지동여기 그래도 신선생이 버벅거릴 것 같으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내린 구슬 막 해. 응? 근데 여러분들, 이게 꽁짝꽁짝 뛰고 접신을 한다는 거, 그 되게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그거. 안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선생들이 막 구슬하다가, 이, 이게 제자가, 숙된 말을 어리버리 해가지고 못 채. 막, 그러다가 누가 딱 해서, 딱마양안원 그러잖아요. 어디 본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많이 떠돌잖아 백마장군! 그러니까, 신생이 막하다 옆에 자기 제자한테, 야, 야, 야, 백마장군 왔디야. 백마장군. 빨리 적어봐. 아, 몇 대제세요? 여러분 뭐, 5대제, 야, 5대제래, 5대제. 빨리 적어, 적어. 그, 게 뭐예요? 우리 그 공사할 때 날림공사 한다고 하잖아. 날림공사. 그러니까 날림, 날림공사가 뭐예요? 집줄 때? 폭식 주저앉잖아. 그치? 그 이름을 날림 내림꽃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그, 내림꽃 한 제자 아웃돼 버리고, 뒤져버리는 거지. 뭐 그냥, 그냥 끝이죠. 신선생? 신은 지대로 벌 받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걸 뽑아서 해줘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잘들 보내시고, 어, 어, 어, 무당. 부당으로 다니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야. 레팔자가 들어오니까 안 죽고 그나마 하루라도 편안히 살려고그부당하는게 어~ 멋있죠? 오늘 여기까지 잘들 보내세요. 응. 저생 뭐처럼 영상 찍었네. 어떤 맞다 이거 제작하고 입었던 옷인 저, 네, 저기 대 저기 저기 그잔데 다 세탁해가지고, 지금, 세탁해놨다가,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인사하느라고 이러네. 들어가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